안녕하세요. 이현상입니다. 네, 벌써 2021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. 와 네, 추석 연휴에도 마스크 착용, 손 씻기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연휴에도 소중한 사람들과 즐겁고 안전한 연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요. 또 연휴에 제 레모네이드도 많이 들어주실 거죠? 모든 분들이 행복한 일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. 모두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! 안녕!